안녕하세요. 레이라예요. 레이라님, 퀴즈 내주세요. 퀴즈 내주세요. 어? 또 피부 좀 커져. 네, 퀴즈 빨리 내주세요. 나 근데 사실 할 말이 있었어요. 뭔데요? 이번에 내가 해봐도 돼요? 박래이가 하는 거? 키보드 주세요? 아, 퀴즈 좀 봐요. 왜냐면 에이든이랑에디어 게임했을 때 기억나요? 아, 애쓰요? <웃음> 아, 좀 넘어져요. 잠깐만, 충족마음. <웃음> <웃음> 내가 빙보는 <빈곤을> 못해도 기억력은 좀 담아요. 담았어요. 그래서그거해 보고 싶어요. 오늘은 제가 바로 퀴브천사입니다 저기 저 사람 보이세요? 저 사람한테 갈 거거든요. 도전장을 내밀 거예요. 가 보실까요? 네. 헬로. 보세요. 당신에게 결투를 건다. 결투인데 왜? 별투를. 별투를 왜 별투를. 별투를. 너로 어 아닌데. 러브레터. 로맨틱한 거 아니니까 당장이 오세요. 아 뭐야? 고선자 기 진심이라고 <웃음> 또 우리 어디요? 결투를 할거예요 네. 기억나요? 당신이 나에게 줬던 수모, 수치, 고통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지 않아요 바로 옆자리에 있었죠 우리의 결투는 시작됐어요 따라오세요 그럼, 이게 뭔지 익숙한 그림이죠? 오락부장은 딱 알죠? 오락부장. 까나리 아니야 까나리 지금도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두개 아메리카노 중 하나에는 까나리 액젓이 들어있습니다 둘 중에 뭐에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까나리 액젓이면 삼키고 바로 퀴즈를 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저보고 이거 마시라고 하시면 돼요. 네. 같이 마셔야지. 아니 아니요. 같이 마셔야지. 얼른 얼른. 얼른. 아, 같이 마시냐니까요. <웃음> 아, 아니 아닌데. <웃음> 하나 둘셋 하면 같이 먹기 그러면. 알겠어요. 네. <웃음> 가봐다 죽어버려. 어 해요. <웃음> 오늘 다 죽자. 먹어요. 네. 그냥 한입꿀꺽삼키고 해야 돼. 네 알겠어요. 우리. 그래서 들어 들어간다. 쭉쭉쭉쭉쭉쭉쭉 아 빨리 마시세요. 응. 음. 응. 음. 음,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냄새가 나는구만. 퀴즈를 내주세요.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오이스 퀴즈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. 다른 퀴즈를 만들어야 돼서 퀴즈를 내주세요. 아 이거 아닌데. 네! 미거이 상실하신 건가요? 여기 그 까나리 먹었잖아요 지금 아니라니까요? 를문제 <웃음> 싶어. 나는 끝! <웃음> 뭐가 끝이야아이거 <웃음> 아닌데? 싶어. 가님 저... 저... 망했어요이 <웃음> 사람... 먹다알어어 <웃음> 오늘. 보지 마요 제가 퀴즈 낼게요 오늘 제가 그림으로 퀴즈를 낼 테니까 원가님들이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글자의 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됐어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의 퀴즈입니다. 맞추실 수 있겠죠? 정답을 알신 센스 있는 모험가님은 댓글로 감옥명, 서퍼명, 그리고 정답을 적어주세요. 이 사람 무시해주시고요. 아! 다음에 만나요! 다음에 에이든을 골탕 먹이는 그날까지 안녕! 아!